제-페-토 제페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아, 이제 제페토를 좀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라떼 얘기를 또좀 하자면 싸이월드 그리고 그 전에 또 무슨 프로그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바타 만들어 가지고 아바타 꾸미기 하고 뭐 이랬던 그 옛날이 떠오르는데 지금 아바타 영화 2가 나온 이 마당에 제페토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페토 앱이 다른 회사의 앱및 웹사이트에 걸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아니 난 추적은 일단 좀 나중에 할래 제페토 친구들이 보내음 오케이 알림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 나만의 아바타를 선택해 보세요 어디 보자 어.. 나는 남자구나.. 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얘 귀여운데 얘? 아바타 이름.. 이렇게 해도 되나? 기억. 시. 씨아 진짜? 생년월일을 알려줘야 돼? 꼭 알려줘야 돼? 아이템 할인 소식 보너스 알림도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알았어요. 얼굴부터 꾸미자. 신상품 순, 인기 순, 내 아이템 순, 내 아이템 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카카오톡으로 계속하기 아이디? 아이디는 영문 숫자 조합으로... 아... 키... 역시 얼굴부터내 네 아이템 순으로 해서 일단은 무료로 꾸며 보겠어요. 아니 좀 기다려봐. 얼굴이 길어지니까 엄청 성숙해 보이네. 응, 역시 왜 계란형을 이쁘다 이쁘다 하는지는 알겠는데 다음에 눈썹. 아 눈. 눈이 중요하지. 나는 조금 인디언눈이 좋은데 약간. 그 다음에 코. 코는 코가 중요하지. 옆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다. 볼수 있나? <웃음> 먹구나 예뻐져라 예뻐져라 그 다음에 입술 우쌍이 좋지 우쌍이 아진 입술 같은 거 없나? 진? pts 진 입술 몸은 <목소리> <목소리> 음, 음, 음. 음. 음. 체형을 내가 변경한 거야 지금? 아 그래 블러셔 아 섀도우 아 색깔이 너무 붉은데 어, 그냥 아이라인만 하고 난 요정도만 갖겠어, 속눈썹은 잘생겼다! 옷은 음, 댄디하게 이거 괜찮다 가지가 너무 없어 보이는데 가지를 아 점점 모양이 이상해지고 간... 역시 현질이 중요한데 아직 처음이니까 좀좀 좀 이따가.. 현재는좀이따 할게 아 이거 이쁘다 너무 진지해 야.. 문득.. 머리를 바꿔주고 싶어지네 바지는 이게 최선입니까? 역시 넌 뭐가 좋아? 갑자기 이게 이쁜데? 6440원 그래? 지금 안해 어? 얼핏 송종기 같기도 한데? <웃음> 뭐지? 무료 코인? 내 코인을 썼으니 코인을 벌러 가볼까? 하루 한번 최대 1000코인 당첨 해야지 해야지 시작! 그래 광고 보고 두개빡광 아니야 아바타야 헤어 장식 이런거 하지마 이거 이거 이거 안하고 싶어 재밌네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이 역시 탄생해줘서 고마워